한빛나노의리기2 공장은 2009년 7월에 중공되었습니다 공장 총 명적은 9348제곱미터이며 약 30여명이 제주 중입니다. 저희 공장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GMP를 인정받아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히 ISO 9 0 0 1과 ISO 147 그리고 Q마크 등 각종 인증을 받아 최상의 품질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육각형 세라믹을 벌집 구조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각형 벌집 구조는 우리 실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벌집 구조는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행기나 군사, 탄소 나노 튜브 등 다양한 과학 속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제품도 육각 세라믹을 벌집 모양으로 배치함으로써 벌집 모양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벌이 가지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엄선된질 좋은 6가지 원석을 분석 가공해서 원석 분말을 고압으로 성형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특허 기술로 제작된 전기 터널식 가마에서 약 1150도 온도로서 약 3시간 동안 소용시킨 후에 연마에서 의료기기용 세라믹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네, 타자 제품은 제조 과정에 사라미 공정을 우임으로 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빈나노류이는 특허 장치 및 기술을 가지고 전 제조 공정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사라미 공학과와 공동으로 연구한 최적화된 공정을 이용해서 품질의 향상과 최적화의 입성 타자 제품과 굉장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생산하고 있는 문열 의료기기는 특별한 유효기간 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에 따라 이 제품의 수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제품에 이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AS를 통해서 반여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 한빈 나노 의료기는 17년차에 들어선 안정된 회사입니다. 저희 공장 직원들은 좋은 의료기를 소비자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 장인정신을 가지고 전환없이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리기에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장에 견학을 오신 소비자분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고 몸이 정말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니다 최고의 원 부자재나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제품의 퀄리티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은 타사에 비해서 어쨌든 저렴하게 가고 폴러트는 타사보다 훨씬 높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한빛나노가 만들면 믿을 수 있다. 한빛나노는 정말 제품만은 최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오려고 지금까지 회선을 다해왔고 최고의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한빛나노의 경쟁이라고 력 생각합니다. 투자 대비 부가가치가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네. 네. 장수시대에 오래 살면서도 삶의 질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한은 발전하고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남자분들의 지금까지 사업의 기조를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머님들이시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어, 어머님들에게 어필하는 면에서는 훨씬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어머님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자세가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또 여성분들의 장점은 어머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공감들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죠. 어머님들과 친구처럼, 진짜 친딸처럼,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의 감동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을 활용한다면 또 그런 분들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실제로 의료기를 하신 분들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저 적은 원가 네. 를 가지고 너무나 고부가 가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식재로 그럴 예. 수도 있어요. 예. 그저 소위 말하는 떴다만 같은 이런 예. 업체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의료기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현혹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치는 게 현실인데 저희가 거기서 분리해서 진짜 한빛나는 의료기가 차별하된 회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거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빛나는 의료기는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어떤 눈앞에 있는 이득이 아니라 정말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중심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고객과 더불어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한빛나는 의료기는 그런 면에서 일반 의료기나 기타 유사 그런 업체들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뢰하시고 한빛나누를 믿고 한빛나누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한빛나누 의료기의 영업 컨셉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고 감동을 드려서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놓지 않죠. 신뢰를 일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대리점 가운데 심장 이상 넘게 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30%가 넘을 정도로 롱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한빛나는 의료기와 같은 기업들이 결코 그 지치지 않도록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